예~~ 피디는 칼풍 무대 웨드컵도 같이 진행할게요 예! 사이즈가 페미 사이즈 인거죠? 이게 진짜 방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하지 않지만 텐팬을 올려서 최대한 인초를좀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아! 아! 아! 이게 전부 다 초이 한통 전체나 일단 나란님 먼저 어떻게 <웃음> 한입 하는 한 거못알겠 알겠습니다 뭐.. 벌칙이니요 약속은 약속입니 아... 맛이 어때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민트... 힘드네요 통은 다해서 일단 먹도 하겠습니다 네. 한입더 드릴까요? 한입한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 일단, 일단. 아니 왜 저가 자꾸 먹는 거죠? 왜 저가 먹는 거죠? 저희 나중에 만요왜왜왜 아가씨요 아가씨요 노래야 잠깐만요 잠시아요 아, 잠시만요 알았어. 잠시만. 부러워 나 부러워 나 부러워 앉자 카자카면방송 해야지 아이돌이잖아. 먹을 수 있지. <웃음> 자, 먹을 수 있지? 자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달려와서 나라를 잡았고요 같이 나랑 기쁜마음으로 방송을 하겠다고 어... 어... 기쁜마음 표현 좀 해줄 수 있을까 나라야? 기쁜마음 아, 나라, 나라 표정이 안 좋은데? 한입 더 크게 먹어야 되는거나랑 아... 한입 먹기 싫어 빨리 기쁜 방송 말! 진행해야지 기쁜 마음! 와~~~ 와~~ 와~~, 와, 네, 와 <웃음> 네! 오늘 데라 월드컵을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혹시 안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저희 피디님들이랑 같이 의견을 소렴해서 소통방송 하면서 <웃음> 저언제 다고 <막> 같이 패밀리 민초! 네 패밀리사이트 <웃음> 네, 민초! 방송 때까지 네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달, 호불호 라요 이거는 알아 먹어봤습니다. 뭐 호불호 없는 맛이죠, 무조건 맛있죠. 이 안에 이게 치즈케이크 있어요 맞아요. 왔어 맞아. 맞아. 저도 좋아어 짱짱. 왜 저희는 이 맛있는 걸 나도 이걸 먹고 있는 거죠? 게 벌칙이야 벌칙이야. 까먹었나 보구네 협찬 기부2천원에 감사합니다. 아까는 참아, 여성을 쫓아 민초라 먹었으니 엄마도 같이. 올 때마다 나라가 한 숟갈씩 먹겠습니다. 와 아, 와. 아.. 네. 너는 참 달고나? 쿠키 <웃음> 지금 나랑 입에 이 달고나가 들어오면 이 맛이 좀 찍혀나가 것 같은데 네. <웃음> 너무 화가 네요 아, 달고나 좋아하시는군요. 아, 단게 이거보다는 어? 다 맛이지 않을까? <웃음> 이거는 민트 초콜릿 칩이죠. 아, 다른 거죠? 네, 어, 저는 어, 다른 거예요. 지금 나랑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여기 안에 그거 있네요. 초코볼. 네, 맞아요. 아. <웃음> 음! 음! 음! 나초코릿집은 맛있어요! 아니 이런 귀하시는 분이 왜 이런 무책한 분을 에 왜? 왜이렇게 계시는 거죠? 아, 아, 왜? 근데 이거 빨리 먹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얘가 죽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못먹을맛이 나는 드림킹이야, 이 어허, 드림킹이 인턴님 불려보세요. 인턴님 어떠세요? 오, 어, 인턴님! 인턴님은 민초다임이시군요. 다니 이랬어 아, 민초님 음. 그렇게 안봤는데 실망이요 존줄 간다고 그랬잖아 아! 존줄! 피아입니다네피아 하세요 네 피아녀 하요 네. 뭐예요? 근데 무슨 맛인지 몰라서 민초랑도 썼으니까 펀봅니다 네? 민초랑은 다먹으니다 아니! 민초랑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섭 엄마는 왜 게임이? 데뷔 스윗 바이올렛 모르겠어요 구경하신 네, 분 바이올렛은 처음 네, 약간 히비스커스 그음 그게 들어갔다니또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 진짜? <웃음> 이게 <웃음> 느낌적인 느낌으로 약간 네, 엄마도 외계인 엄마도 외계인 무조건 맛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느 맛있어요. 맛있어. 오 메론이 있어요? 와아 옛날에 있었어요. 아그지면 어디서 나온 거야? 아 그래서 옛아진에꽤 있더구요. 5초만 아이고 잘아는다 <웃음> <오> <웃음> 아네아와 달콤한 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게 공인이 될때 무척한 뭐그면 바로 <웃음>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요거트 아니라 아무것도 그렇지. 혹시 이 중에 달콤한 거 있으세요? 저 요거트 진짜 일픽입니다. 아 요거트 괜찮죠? 아무것도 안드셔도셨나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 조금요. 요거트가 게요 요거트. 약간 약간 이제 먹는 거 알았어요. 약간 이아간 코로 숨을 안 쉬고 먹으면 괜찮네요. 아 <웃음> 약간 코를 <웃음> 코를 저희의 어떤 고철적인 방법으로 막고 먹는 거죠. <웃음> 이런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슈팅스타. 네 슈팅스타 가겠습니다. 민트는 싫어요. 음. 무조건 싫습니다. 음, 민트는. 아니에요. <웃음> 아까 아까 시작할 때. 아, 사랑받는다. 음. 이건 바람과 함께 사 살았다는 히코나머지 그린시 맛있나요? 이거 맛있어요 아 그린시 맛있나요? 그린시 히나머아 그래요? 바람과 함께 사 살았다고 맛있어 그쵸 근데, 이거 그쵸 이거는 저는 사실 바람과 함께 사 살았다에 좀더큰 힘을 실어 그쵸 그어 그쵸 이거요 망고팽고 딸 초콜릿 룩어 망고 맛있죠 아, 망고 최고죠 망고 최고죠 망고로 아 진짜 좀... 아, 너무 가차 없으아그 망고 여름에 망고 아니니까 아, 저는 말 듣고 말래는 게 있어 진짜요? 망고색깔은 네. 어떠세요? 색깔은 괜찮아요 망고색깔은 으로색 괜찮아요 색깔은 진짜요? 전혀 뭐 그런 거 없어요 망고색깔은 친한어요 오늘 네그 아, 너무 예쁘니까 <웃음> 제가 한입 드릴게요 땀은 근데 좀 많이 죽었어요 땀 진짜 땀 없네요 이거 다 먹어야 안땀고요 <웃음> 아 나서 싫어요 아니에요 저 맛있어요 맛있어요? 고간도 맛있어요 맞아요 아몬드 볶음 맛있는요 그것도 맛있겠 아몬드 볶 참고만 하시는 분 맞아요 그쵸 그쵸 별땅자기 하면 도 자기가 지는아코토님이천원 감사합니다 체리엄마는 외계인 아문도 보고 학칭은 체리엄마은 외계인도 보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뭔가? 체리 엄마는 외계인 뭔가.. 엄마는 봉봉 체리 엄마 <웃음> 체리 엄마 안 계시는데 네? 네? <웃음> 네? <웃음> 체리 엄마는 안 계시던데 한 먹읍시다 아,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원래 아... 마당에서 체리 어머니께서 찢어먹게요찢먹고요 아, 아... 아, 아, 아니 저는 맞는 말을 했는데 왜? 네순면해지네요네 순연한 만원로가로해니다 초콜릿 스노우 리 이게 더 맛있을 것같네 좀... 아, 비주얼 나는 레고 오사베트. 나라는 레보우사베트입니다 와, 진짜 맛알는 지네 왜요? <웃음> 당연히 이상한 나라의 스빵이죠 이거 맛있어요? 이거 그냥 그냥 달다, 달달, 그냥 달다 뿐이잖아요. 아까 철판 맛이잖아요. 이거는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샤베트나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맛있어요.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다비도> 맛있어. <웃음> 맛있으면 잠뱅이죠. <다비도> 맛있어요. <웃음> 맛있으면 잠뱅이다. 그렇죠. 아 근데. 이 홍사탕 맛을 저는 아이스크림이 구현했다는 것을 높은 점수를 주셨싶절이오픈탕절이 오픈조절이 오아조그이 오픈조절이 오픈조절이 오픈조절이 오픈조절이 오픈조절이 이오픈조뭐맛오픈이 오픈조절이 오픈조이오픈이 오픈조절이 이오이파 아.. <웃음> 아.. 아.. <달콤해>. 펠베리.. <웃음> 어? 여기! 페베리와아닐라가 붙었네요. 이 분은.. 이미지 봐요. <웃음> 어, 이미지가.. 이미지 너무 안 좋네요. <웃음> 이미지가, <웃음> 아, 이미지가.. 아, 수척가한 가지 붙었 <웃음> 아, 저거 모르가 페베리가... 이거 저희가 찍은 거아니죠 <웃음> 아니에요. 아닐라입니다 <웃음> 어. 아닐라아 네, 뭐지? 가닐라 한명 그린피 맛을 나가지고안 좋아해요. 사이맛 아, 많습니다. 네. 육치스케이크 네. 대? 슈퍼 팬니의 시즌? 저게 뭐예요? 슈퍼 팬니의 시즌을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네. 나랑도 아, 치즈케이크 하겠습니다. 치즈케이크 맛있죠? 이하시아딸기로이단 가봐서 하겠습니다. 아, 근데 녹아내리고 있어서 빨리 먹겠습니다 아, 이거 녹으면 진짜 헬이다 오, 뭐라고 어, 그렇죠? 어, 녹어요이거이거 녹으면 그것도 마셔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아! 걸어야 돼요. 어! 아, 야, 너무 좋아하시. 아, 너무 좋아요. 이거 더 해야겠어요. 아! 이렇게. 아! 아, 녹으면서진행이또 진짜 강한 것 같습니다. 녹으니까 맛이 더 이상하게 맛이고뭉축된 느낌이 듭니다. 어! 응. 아! 어, 아, 어쨌든 오늘 방송은요. 이 민초 벌칙을 네, 다하한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얼른 밥은 지금 네, 열심히 하있습니다 아니, 약간 코고가고가 너무 맛있는데 민트가 다 맞히고 있어요. 그죠 곰곰을 너무 좋아해요. 곰곰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응. 네. 와, 골든애플 요거트대 레이콜 사에 보면! 그데 이거 골든애플 요거트는 거예요. 이것도... 전 먹어보죠. 이미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냥 먹어봤습니 아, 그래요? 성우요도안다고그렇게도 그런거에요 내입봉사람때했습니다욕치즈케이크 아무도 봉봉 봉봉 민트다 봉봉 욕치즈케이크 네? 욕치즈케이크 이거요? 욕치즈케이크 지금 봉봉이 저를 얼마나 살려주고 오케이. 있는지 잊으셨나요? 욕치즈케이크 하시도 욕치유치 뉴욕 알겠습니다 뉴욕 뉴욕에 갈수 있었으면 네 초등칠드 초콜릿 때 네. 요거트 요거트 약간 색이 바를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은 느낌 알아 약간 문 앞이 점점 <웃음> 아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요거트 갈게요 네뭐 어차피 뭐그 음. 다음에 이쪽에서는 나라가 크게 홍보한 거 없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망고 텐고 망고도 괜찮네 그러면... 네. <웃음> 나를 스티스타니다 스티스타. 스티스 스티스타. 스티스타. 스티스스티스티스타 스티스타. 재밌스타스티스 스티스타. 스티스타. 스티스타. 스티스타. 스티스타. 는티스타 스티스타. 스티스타. 스딸기타 스티스타. 스베리스스타 맛이 아닌 건 이제 좀 내려놓고 보내가 보내줘야겠네요 내 바람과 함께 살았지 나가네 어항에서 기다리게 온몸살을 표해 나라는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이 오렌지 아이 항상 그래서 가서 가급적뭐 오렌지 샤할 때가 많이 남아 있을 때 음. 이것을 픽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어 네. 네. 네. 있는 곳은 못봤는데 혹시 보신 분있으시면제보부탁드립니다아 그래요? 네? 아직 많이 있는거요 진짜요? 어디요 네? 어디요 저희 일단 부산사람이라서 부산에 나중에 나갈 요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걸가요 그렇죠? <웃음> 어, <뭐죠? 웃음> 부산은 아이죠 부산은 아니죠? 부산은 아니죠? 저산은아저죠 부산은 아니죠? 부산은 아직도남아있어요아아 양대역 지하철 있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울동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가야 되네요. 레몬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엄마는 네. 왜이데바로등 함께 살지? 뭐야, 음... 음... 어, 너 양대성데? 진짜 그렇죠, 네. 일본 결승골. 와. 가로등 진짜 낫죠? 네. 음. 지금 입이 달고, 하하고 그래서 상큼한 게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니까요, 네. 알아. 음, 네. 슈팅스타대 베이비 스크로베리 어. 어... 이거 뭐. 저는 솔직히 빨개 저는 슈팅스타. 어, 저또 슈팅스타. 네. 맞아 <웃음> 저는 <또, 웃음> 슈팅스타. 네, 좋아합니다. 요거트. 아, 어, 요거트. 요거트 좋습니다. 요거트. 야, 요거트인데. 요거트네. 요거트. 요거트. 매일쁜 샤브트레인쁜 샤르트. 레이쁜 샤르트. 네. 다음번에 사라스다 네. 슈팅스타. 바람 슈팅스타 바람. 아람야슈스타 이건 날방이니까. 아 날방이니까. 응. 바람 계속 지행하겠습니다 예, 인원 잡는데. 바람 결승전이에요. 아 그렇군요. 응. 아, 그러니까 아, 약간 아. 지금, 근데 약간 아. 거거 지금 혹시 그, 아이스링 그, 뛰데짬나는거저만요그그그공복 안에 짬 맞나요? 네. 아, 짜요, 지금. 그래요? 이밑 짜서, 뭔 일일까라는 생 했는데, 네. 저 여기에 학교. 저는요 저는 여기에 학교. 저는 학교. 아, 크로스네요. 아, 짜잔. 뭐죠? 네. <웃음> <웃음> <웃음> 나는 랭크로 잡을 습니다 아, 사실 최애가 <침해가> 이게 아닌데. 최애는 <웃음> <침해는> 뭐예요? 나랑 최애는 수사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최는사였어요 나는. 저기 1위 맞추기 4, 4위에요 1위요? 1위 맞추기 1위 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엄마는 외계인 잘... 1위 라고 생각해요 나는요? 민초예요 네? 네? 아 민초일 거 같아요 아 왜냐면 민초당 아 굉장히 결칭력이 뛰어납니다 아 제가 그것만은 아 인정합니다 <웃음> 네. 또 박민초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저는... 민초일 거 같아요 저, 저도 저 엄마의 엄마는 외계인이지? 아, 엄매라고 생각했았어요 <웃음> <엄마는 웃음> 저희 이런 거 함부로 드리지 맙시다. 아, 네. <웃음> 아니, 아니면 소처럼 이렇게 몸매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엄마는 외계인. 왜... 아, 그렇군요. 엄마가 외계인. 아까 드림자 한거 <웃음> 해서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한번 볼까요? 네. 랭킹 이기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미초. 와. 이거, 이지 아, 근데 이런 거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모두들 민초코를 응. 좋아하면서 그쵸. 왜 티내지 않는 걸까? 무슨 소리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민초단은 후보가 한 명이잖아요. 반민초는 그러니까 아, 후보가 표가 갈려요. 반민초가 후보. 자녀가 안 되죠? 네. <웃음> 만약 싫어하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할수 있다 그러면 반영코 민초코가 이기죠. 끝자. 끝자. 끝쵸 그거 진짜 민초입니다. 단일화가 되는거죠 미초나는 단일화가 성공이 됐고 사실 강민초나 그게 좀힘든다 패밀리가 신경 3위잖아요 강민초나 진짜 패밀초가 뭐하시는 거아요아 이거, 아, 이거 위에막 보고 하는 건가? 저 어마우치한 2위는 뭐예요 엄마로의겐이야? 엄마로의겐 맞습니다 그 아. 아. 아. 다음에 패밀리가 먼저 갔어요 진짜 많이 하네 우와 부대 왜? 네. 근데 렘버서크가 4위에요? 아렘버서트가 4위고요 쇼팅스타가 보는 사람들 본인 자기소개하라하나요그 <웃음> 같은 말인데 와! 이상한 날수고를 떠나는 거진 초코나무숲까지가 시비꺼님은 초코나무숲이 되게 의외네요 어렸을 때 초코나 치약을 네. 써본 적이 있어 네. 정말 딱이 맛이에요 진짜 그스도리지 않고 지금 양치하는 거 같아요 어느 게더 맛있냐고 여쭤보려고 했으면 좋겠군 <웃음> 아, 네. 아 그냥 정말 톡톡톡 똑같아이맛이 음, 어? 저는 이거 먹으면서 약간 민트초코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어요다배세요 멀식이잖아요 어, <웃음> 뭐, <웃음> <웃음> 원래, 원래 민트는 아니신데 아니에요 저는 원래 민트초 안 좋아했는데 먹다보니까 <웃음> 아 민트초코도 정말 맛있다 스파이스파이민트초코 아 <웃음> <파이! 웃음> 나쁘지 않아 <웃음> 와.. 저민초단에 <좀> 공룡됐습니다 <웃음> <와> <웃음> 예! <웃음> 이것도 되게 마이너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와 의외라니 언니 이상한 나라의 순선땅 갈 때마다 반면에 살아있는 인기 아이스크림이야 오제 입구가 안될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제 입구가 안된 건 아닐까요? MZ-02의 공평적인데 그 아이스크림이 1년 전부터 있을까? 나랑은 어, 원래는 콩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네.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해서 오다 보니까 콩으로 먹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냥 눅눅해지니까 취향이 바뀐 거 같아요 원래 네. 콩 되게 좋아하는데 아, 콩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 아, 요즘에는 아, 또 마스크를 네.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것이 약간 콩부터 죠 피해를 주는 거 같은 느낌이어서네네번에 너무 네. 편거든요 그래고집 어? 앞에 있는 스킨라멘 집에 소스 서 손을 시킨 다음에 그, 그 상대방을 들고 집까지 달려가고 엄청나시네요 엄청나시네요 그 코를 진짜 땀흘렀면좋겠는데 아, 코를 어디서 못봤어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아 마... 마... 마... 근데 그럴거면 그냥 과자 먹으면 그 맞지 아니 너 <근데> 그냥 <웃음> 아이스크림 소 있어. 스타를완성 거잖아 소진빠로 아이스크림에 찍어먹는 게 맞지? <웃음> <웃음> 먹을 거야 진심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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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요 대박 네. 전아이스크림 네. 그 네. 나왔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박이군요네네네네다 아, 아, 네. 먹었습니다 짜 이거는 끼 아, 네. 아 진짜 이 아까 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다먹 진짜 초장 사실 다못 먹을 줄 알았... 진짜 다못 먹을 줄 알아서 이이민초파인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죠? 다 들렸으니까 너무 잘 먹지않아 먹다보니 중독성이 있네요 왜 사람들이 민키 네. 초코를 먹는지 알것 같아 줄린 계속 한팍 드시더니 진짜 아그랬 아,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아좋않으셨 아. 아. 아. 아. 저기 다들 속 괜찮은건지 모르겠지만 어든 아이고 <웃음> 먹는건데 뭐 크진 <웃음> 겠어 너무 아있게 많이 먹고배 있지 모르겠 어쨌든 뭐 알까 없죠 뭐다서야이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왜? 뭐 어떻게 해먹고 뭐. 아, <웃음> 뭐. 아무도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되게, 즐겁게 방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저막밥 먹으면서 한 번, 나중에 진짜 수다 방공을한 번, 하자고 막, 얘기도 했었는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 마스크 왜안 끼세요? 아! 나라가! 저희 끼고 있어서 괜찮아요. 맞아요. 나라는 사실, 여기 있지만, 여기 없어요. 어딜나있치만 어디에도 없는거예요 나랑 이렇게 전있는 <웃음> 전혀 다른 공간에 사실 있는거나마찬가지예요이려가하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되게> 좋아하시네요 <웃음> 이런고 좋아하시나봐요 원래 이게 처음 <웃음> 넘나들 때좀 짜릿한 느낌이그 아, 그죠? 아 맞아 오, 맞아 짜리 그래. 켜져 냄새가 아, 언제 했냐고 저 저번주 일요일에 했습니다 아아아아왜 <웃음> <와>! 진짜? <웃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말해줬다? <웃음> 예, 약간 좀 좋네요 뭔가 잠깐만. 그, 다 알고있고 아 근데 되게 지금 그아이폰 포스터에 이게 팔려들어갈 것 같아요 <웃음> 요 <진짜요? 웃음> <웃음> 저는 제주광교 2개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 일찍방송 일찍방송이네요 일찍으로 네. 일 네, 민초 패밀리사이즈 먹기 이제 네. 완수를 어, 했고요 네,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다음주 신나는 쿠텐츠가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는 방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 네.